아, 이기라. 어떤 느낌이냐면, 그냥 보드 없이 점프할 때, 응. 이렇게 뛰는 느낌이에요. 어, 그래. 어, 그냥 양발 끝, 뭐, 이런 느낌 아니고. 아니, 그 그러니까, 응. 아니, 발의 타이밍을 말하는 게 아니라, 어. 이렇게 뛰는 거랑, 어. 어? 이렇게 뛰는 거랑, 어. 무릎을 접고 안 접고의 차이잖아. 어. 너는 무릎을 거의 안 접고, 이렇게 뛰는 느낌. 아, 그래. 뛸때 뭔가 위로 세게 뛰겠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올라 높은 곳 넘겠다면은 하 이렇게, 그, 이렇게 그, 한번 올라가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그, 그 느낌이 안잘안 나지. 그렇게 안 나고 그냥 오! 이런 느낌. 아, 몸몸은 짰는데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. 몸만. 어, no! 공다 <웃음> 아, 이 느낌이 안 간다는 거지.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는 느낌. 근데 사실 그쫄아서 그래, 쫄아서 아니 무릎이 이게 당겨 올라온 것도 형근데 복근에. 맞아, 코어 있어야 돼. 이 코어 힘이 필요한데 안 올라, 이게 안 당겨. 나는 얼마에도 안 올랐어. 맞아, 코어 있을 때도 올랐어. <목소리> 예전... <웃음> 예전부터 코어가 없었던 거 아니야? 원래 없었던 코어 아니야? <웃음> 인정. 근데 이거 다리를 접어서 같이 끌고 올라가는 게 약간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.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거기서 뭐. 빼고 싶지 하하뭐뭐이렇게해야 되는데 극한의 아, 아, 느낌이었어간절함이 음. 없는거야? 점프 간절함나이 없어 간절했나요위해스이이 1도 없어요 위이 나를 서이서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. 이서 <웃음> 근육은 다 빠지고. 괜찮았는데? <웃음> 응. 동선이 스무스했어. 로 <웃음> 가잖아. <웃음> 로 어. 가다가 <웃음> 딱 차서 네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잖아. 그렇지. 네가 이거를 무서워서 발을 내리든 거야. 아. 또봐 봐라. 커트면 그 되는데. 너 여기서 옆으로 가다가 어. 이렇게 넘어야 돼. 어. 그러면은 이게 알린데. 어. 너는 어. 이러고 가는 거야. 아 그렇구나. 그렇다고 네가 뒤에 야, 뒤에다 그냥 이렇게 쫓아오는 그냥 커트해라. <웃음> 이렇게 조금 더나이이 방금 이 모양이, 모양이. 어, 그 감이나 어. 그러니까 이 양식 옆에서 누가 봐주고 봐주는 게 중요하다니까. 뻥, <뻥> 차고 밀려는 <밀면은> 찍지만 않으면 <뻥> 되잖아. 어느 정도 느낌을 알고 있어도 직접 봐줘서 얘기하는 거고. <뻥> 오, 오, 어, 그치, 아, 아, 어, 앞으로 밀어졌어. 아까 니어 네 어. 어, 맞아 느낌있죠? 혼자 앞발 좀, 어, 좀... 아, 아, 나, 나갔어 네아 어, 내가 버티지 않아서 그러는구나 중심을 놓고 버티는 그냥 버티는 거지 맞아 좀더 뒷발 붙 아, 어, 아 그래 오케이, 오케이. 아 이게 확실히 이런 기초 강성을 기초 받아야 된다니까? <웃음> 우리가 필름이 하기에 아주 종습하 시구만 바닥이 좋긴 하다니까 왁스 없어? 왁스? 왁스 없어? 왁스? 나 저기 가방에도 왁스있어 그냥 타겠다